아... 저 혹시 검정색 콘돔 있나요? 검정색이요? 손님, 그런 색깔의 콘돔은 없는데요? 그러지 마시고 잘 찾아봐주세요. 네? 근데 왜 검정색을 찾으세요? 그게... 그게... 지 금은 상중 이 라서요. Uh -oh. <웃음>